여기도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부분 오 맞네요 맞죠 새로운 배 어, 인포메이션 키오스크야 아, 여기 거기잖아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곳오 뭐야 새로운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은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보스인 우루루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건데요 지금 많은 우루루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선 먼저 버격이님의 영상부터 보러 갈까요? Let's g e 자, 영상 시작합니다. 자, 지금은 우루루의 스테이지에서 우루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장애물들을 피해 우루루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우루루에게서 도달하면 하트 모양의 지팡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로 코치 피클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 하트를 얻게 됐는데 우르르 급발진하면서 발로 차버리죠 그리고 쫓아옵니다 약간 이중인격 같아요 지팡이 조는고 발로 차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자 옆에 카드키가 있고 이걸 누르게 되면 우르루가 쫓아오지 못하죠 야 진짜 인성이 파탄 났는데 줬다가 뺏기는 들어봤어도 줬다 때리긴 처음 봐요 오 무섭다 자 이제 코치피클즈한테 되돌아갑니다 빨리 코치피클즈를 살려줘야 해요 자닥터플러피팬츠한테 빨리 하트를 갖다 줘야 됩니다 자남납리나한테 하트를 보여줘야 되죠 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닥터플러피팬츠한테 하트를 주게 되면 코치피클즈를 살려줄거라고 합니다 오, 하트를 줬어. 어, 이제 뒤뚱뒤뚱 걸어가는 플로피 팬츠. 자, 가슴 모양도 하트 모양이죠. 자, 뒤뚱뒤뚱 걸어갑니다. <웃음> 뒤태가 좀 귀여워요. 자, 코치피클즈가 쓰러져 있는 곳에 가서 자, 여기서 좀 웃긴 모습이 나오는데 <웃음> 코를 잡고 끌고 갑니다. <웃음> 자 일단 코를 잡고 끌고 가는데 질질 끌려가는 코치 피클즈. 아, <웃음> 이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. 오! 뭐야? 야 우르르 우르르 가슴에서 아기들 나오는데 너무 징그러운데요? 우와! 끝까지 쫓아왔습니다. 아니 너가 하트 지팡이 줬잖아. 오! 소화기를 얻는 주인공? 이걸로 뭔가 못찌를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이야 어, 새끼의 모습이 좀더 커졌어요. 점점 커지나봐 빠른 속도로. 오 징그러워. 그러니까 우주 그 에일리언 괴물을 보는 것 같아요. 태어나자마자 엄청 빨리 깨졌걔 네들은. 우와 야, 크기가 진짜 커졌는데요. 아까보다. 자이 어두운 곳에서 야 여기가 벽원인거 아니야? 오! 오! <웃음> 우와 뭐야 야, 너무 무서운데 새끼들이 마구 밟으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야, 우루루가 아군이 아니었던거 확실하네요 야,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세일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 여기서 바로 에빌 반반 악마 반반을 피해서 민트색 오피라버드를 타고 어디론가 도망을 쳤죠 근데 여기서 이 철창 문을 열면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스팅어플린이 나오죠 저 철창 밖에서는 악마 반반이 서있고요여 피하는 주인공 요 스팅어플린이 다리로 공격을 해옵니다 요...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부분을 바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야 다리로 슥슥 공격을 해오는데 드론으로 눈을 찔러버리죠 자오 우와 스팅어플린이 반반을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같이 잡아서 떨어뜨렸습니다 야자 카드키로 문을 여니까 자 이제 새로운 신규 보스가 나온다고 하죠 아 너무 궁금하네요 오 어, 여기 거기잖아 여기도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부분 오 맞네요 맞죠? 새로운 맵 나무판자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장소였죠? 자, 이동합니다 자, 드론으로 버튼 누르는 것도 있고 아, 이렇게 약간 졸피우스 나왔던 장소랑 조금 비슷한 분위기네요 자, 나무판자가 또 있습니다 자, 획득하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막혀있는데? 저긴 뚫려있다 어 저기 뚫려있는거 같죠 여기 왔던 곳 아닌가? 맞네 맞네 아 드론으로 이제 버튼을 누릅니다 네 군대가 이제 다 연결이 됐죠 자 버튼을 누르면 오! 오여기 오! 새로운 몬스터입니다 강아지 같은데? <웃음> 라고 하면서 이미 something to 먹을 걸 주래요. 그러면 도와줄 거라고 하네요. 오, 인포이션 키오스크. 아, 여기 거기잖아.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던 곳. 어 뭐야? 새로운 보스가 나타났습니다. 야, 여기 뭐 공식에 나왔던 트레일러 나왔던 곳다 재현했어. <웃음> 와, 미쳤다. 야, 이거 뭐야? 이걸 3라고 봐도 공식 3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. 야. 미쳤다. 다 재현해놨어. 저 지금까지 나왔던 스팅어플린 악마 반반, 키오스크 인포메이션 다 나왔네요. 야 이분 똑똑하신데. 와 일단은 강아지게 먹을 걸 주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. 와 근데 공식 3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장면과 몬스터들이 다 나왔습니다. 와. 빨리 공식 3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편의 다음 편도 기대됩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인데 야 일단 우루루 우르르, 보스 우루루의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다섯 마리가 각각의 색깔로 있네요 형형색색으로 뭐 무지개색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오 시끄럽게 짖습니다 오 깜짝이야. 오! 오! 회초리를 때려버리면서, 아, 다시 재시도를 해야 하나 보네요. 자, 다가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오, 갑자기 뒤에 깜짝 놀라게 서 있었어요. 아, 이 나뭇잎을 먹여야 되는 건가? 캥거루들한테? 야, 저 캥거루들 배에도 입이 있네요. 자꾸 뒤에서 쫓아오는지 확인을 하는 주인공. 자, 이 잎을 모으면 저번처럼 해칠 것 같진 않습니다. 먹이를 줘야 될것 같아요. 오, 무서워. 어. 자, 이렇게 잎을 줍니다. 나뭇잎을. 오, 잘 먹네요. 오, 뒤에 있을 것 같아. 제발, 제발. 오는 소리 들리죠? 오. 오, 이번엔 안 때리는 것 같은데? 설마. 야, 씨. 오, 뭐야, 뭐야. 데려갔다, 데려갔다.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간 우루루 오 왕자에 앉아있고 애기 캥거루들은 옆에 서있네요 보자관처럼 야.. 새가 쨍쨍 짖는것 같아요 새소리 같애 같아. 자.. 우루루한테 가는 주인공입니다 자 도착했는데 하트 지팡이를 줄건가? 아직 미스테리하죠 다른 게임 같아요. 오! 어? 뭐야? 오! 하트 지팡이는 진짜 주네요. 그러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. 와, 다음 편이 기다려지네요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와 공식 챕터 3에 나왔던 그 장면들 그대로를 재현하고 몬스터도 그대로 나와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